안녕하세요. 백수방입니다. 업로드가 너무 어, 늦었죠? 하고 죄송해요. 대충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브이로그입니다.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달에 두번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왜 시험기간에 공부를 못하는지? 뭐 일명 핑계 영상이라 할까요? 어. 다음날은 저글링을 배워서 너무 꿀잼이라 시험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. 지금 어,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있어요. 밤이가 너무 귀여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. 한 2시 4시 촬영이 있어서 그냥 앉아고 기다리는 중입니다. 맛 없어 보이지만 정말 맛있게 먹는 중입니다. 이날 진짜 피곤했거든요. 시험 전날이라 했지, 공부했다곤 안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<목소리도> 촬영 끝나고 출근을 했습니다 3시 3시 4... 자, 마지막 날, 여덟! 요즘 랜드마인에 푹 빠져있어서 랜드마인 연습을 좀 했어요 모빌리티 트레이닝을 끝으로 오늘 트레이닝은 마무리 마지막 수업을 하고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시험 당일입니다 아주 망했음을 직감합니다 머리에 들어온 건 없지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니 일단 공부를 하긴 했는데 꽁치가 너무 귀여워서 공부를 못했어요 출근 후 학교를 가야합니다 밥 먹기 전에 오늘 트레이닝 플랜을 짜고요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 서브위를 자주 먹고 있어요. 다들 뭐 무릎에 떨어진 야채는 그냥 쭈밥 먹잖아요? 그쵸? 뭐.. 크게 돌려서.. 어져있 옳지! 엎드려! 옳지! 앉아! 옳지. 손! 어지 손을 를 잡고 배웠어.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. 빌 하겠다. 노스 내면 그냥. 갑자기 다 선해. 와, 미인생헬 모드로 다시는 래 제일 코치님에 가아집니다. 밤이라고? 어. 어디 안안그려 왜? 그렇지 나이스. 서우무 아니, 아, 말안 해도 그냥 시끄러운데 동기들. <웃음> 시험 끝나고 드디어 집입니다 아, 참... 아 하루가 기네요 저희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선수 스케줄을 짜주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뭐 어찌저찌 저희 하루는 끝이 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브이로그로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